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셨죠? 실은 제가 녹음실에서 가수분들, 뮤지션분들 녹음해주는 레코딩 엔지니어라는 일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가수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. 전인건 선생님, 이은미 선생님, 조수미 선생님, 볼 빨간 사춘기 안지영님, 폴킴님 등등 되게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남자 4대 보컬 김나박이 아시죠? 그 중에 한 분인 박효신님과의 첫 만남 에 대해서 또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날을 떠올려 보자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녹음실 실장님한테 지금까지 봤던 모든 가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았냐고 라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박효진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기억나시나요? 근데 사실 몇몇 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혹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이월드였나 네이트였나에 영상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어때요 다시 할까? 야 좋아! 좋 테니까! 근데 영상처럼 제가 듣기에 항상 이 완벽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니까 녹음을 항상 오래 하셔서 어떤 녹음실에서는 박효신 님이 플레랙리스트다 라는 유머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 이 기대 200 2천 0 0 사실 기대가 더 컸어요 그래서 와 나도 언제 한번 이 영접을 할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녹음을 열심히 하면서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달뒤 별시 녹음 때 제가 처음 딱 뵀는데 와 여러분 그냥 빛이 <웃음> 빛이 흘러내립니다 일단 실물 정말 정말 잘생기셨고요 귀도 엄청 크시고 그리고 이것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싶겠지만 여러분들 다 쓰는 자기만의 향수가 있듯이 박효신님이 쓰시는 향수가 있는데 제가 뭐 제품명은 모르지만 그 향이 탁 오면서 와... 되게 은은하면서 향긋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 날의 일정이 시작됐죠 그래서 녹음을 처음 딱 시작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가수분들이 녹음을 하러 오시면 일단 한 두세 번 정도 쭉 노래를 불러봐요 목을 풀면서 와 근데 이거는 무슨 여러분 막 그런 거 아시죠? 막 저희가 유튜브나 뭐 멜론에서 듣는 그런 노래랑은 와... 다르더라고요. 여러분 콘서트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잖아요. 그래서 와 진짜 정신을 못 차렸어요. 와, 무슨 천국에서 구름 위막 걸어다니는 그냥 홀리해졌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녹음이 시작되고 녹음이 약번푸신 다음에 본격적인 녹음이 시작됐죠.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몇백 번 녹음을 계속하는데 다 너무 완벽했어요. 아무 수정 아무 효과를 집어넣지 않아도 바로 앨범에 써도 될 만큼 다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계속 다시 하길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녹음을 받았죠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인디 가수다 보니까 약간 보컬 레슨 받는 느낌으로 그렇게 수천 번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미 사실 그 어떤 녹음 파일에도 딱히 문제라고 할 만큼의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만 약간 매 순간 새로운 답을 정해보고 있는 느낌? 그러면서 와... 하고 또 느꼈죠 그리고 또 비슷한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 저희 녹음실에 스테이웨이 D274 라고 2억 정도 하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야마하의 C7 이라고 하는 한 3,4천만 원 정도 하는 피아노가 있었어요 제가 그 녹음실에서 약한 2년 정도 일하면서 딱두번 야마하 C7 이라는 피아노를 썼는데 당연히 누구나 그둘 중에 고르라면 2억짜리 피아노를 고르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두번 중에 한 번이 박효신님의 별시대였는데 뭐 가격?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곡에 조금 더 어울리는 소리를 끊임없이 편견 없이 시도해보고 아이 곡에는 값이 싸더라도 조금 더 어울리는 소리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렇게 2억짜리 피아노를 제쳐두고 야마하의 C7이라는 피아노를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와... 그렇게 또한번아 이분은 답을 선택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혹시 살다가 뭔가 잘안 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우리 대장님처럼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우리들만의 답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? 이상 어라운드였습니다. 뿅